그래서 김홍전 목사님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반 번역된 성경을 보고 그그 그 중심 사상을 해리고 그 나누는 게 훨씬 좋다고 했어요. 사실 그런 어,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번역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 그런 것이 그런 거예요. 그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아,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어야 마땅합니다. 자국어 번역이라는 것이 아주 표준적인 표준어가 될, 되는 그런 내용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 카토릭 교회는 중세 내내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을 공인역으로 정하고 다른 번역을 용인하지 않아요. 제롬도 순교한 사람인데요. 그 사 세기, 5 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저기 70인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웃음> 70인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을 헬라어 말로 바꾼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라틴 말로 바꾼 게 이제 불가타.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속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제롬이 원어에서 자기 당대 국제어인 라틴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모든 사제가 원어를 능통하게 읽을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이 언어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일을 해야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제만의 언어인 라틴어 성경만 인정하고 심지어 예배도 라틴어로 드려서. 성도들은 모르는데 그냥 의식에만 참석한 거죠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신도는 불가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라틴어 예배도 제대로 이해 못했습니다 사제들이 가르치는 교회이고 일반 신도는 배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만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별로 없었고 일반 신도는 배우지 못해 맹신할 뿐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이 등장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성례가 은혜의 방도가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고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이제 이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했고 개혁신앙을 가진 신자들도 사형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국어 번역 성경을 인쇄하고 구매하고 소지했습니다. 1382년에 이게 존 위클리프가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1382년 이게 그러면 전세대잖아요. 1500년, 1517년에 루터가 아, 종교 개혁을 선언했잖아요. 뭐 그것도 이제 비텐베르크에 그 붙인 것인데 그 사실은 개혁을 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그 개혁이 됐죠. 개혁의 불결이 되는데 <웃음> 루터도 1522년에 9월에, 1522년 9월에 그 발트부르크 성에서 신약성서를 번역을 했어요. 그전에는 어떤 성경을, 그, 봤냐면, 그, 이렇게 영어 성경, 번역된 영어 성경을, 그, <웃음> 봤다임. 그, 그걸 가지고, 어, 그걸 가지고 번역을, 그런 걸 기초해서 번역하고 그랬어요. 이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죽은 뒤, 31년 뒤에, 이 부관참시, 이 사람이 성경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그 묘를 파내가지고 시체를 불살라서 강에다 뿌려버렸어요. 부관 참실해. 그 제자인 윌리엄 틴델이 이제 그칠개국어에 그 능통한 분이었는데 그 그분이 그 성경 번역가다 화란에서 걸려가지고 <웃음> 라틴어 성경을 아 이, 이, 이분은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형당했습니다. 이분이 쓴 것의 70%가 킹잼스 버전 그 우리가 그그 그그 성경의 70%가 이 틴데일 그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앞선세에 대해 그 귀한 일을 한 거죠. 참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두렵고도 슬픈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한국어 성경을 소유하고 읽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해요 성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성교사들이 들어올 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성교 역사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 이미 이수정 일본에서는 이수정 그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가있던 이수정이 그 성경을 마가복음을 번역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걸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그걸 가지고 1885년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성경 그 번역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하죠. 우리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존 로스는 저그 그쯤에 그그 그, 그분도 이제 1800년대 <웃음> 그 번역을 했는데 그, 그 나중에 이제 그게 개, 개혁이 되는 거죠. <웃음> 그, 그 원래 그 성경 성경을 우리 그 사실 존 로스에 의해서 어, 저 채용된 그 조선 어 학생, 학생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번역하면서 은혜를 누려가지고 믿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나눠줬는데 그냥 그 귀한 걸 모르고 막 함부로 쓰니까 그걸 나중에는 매서인이 됐어요. 매서인 성경을 팔았다고 들어와서 그걸. 녹군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해체한 다음에, 그, 와서 녹군으로 을 다시 묶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매설한거지. 그렇게 안 걸리니까. 국경에서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웃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언어 변천에 적합하게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개혁 성경을 원문과 대조해 보면 그 이게 번역 역 번역의 역사 속에서도 성신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거의 90% 이상 맞아요 그 초대교회 그때 그 원본들하고 번역된 지금 우리말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없어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번역 과정에도 성친께서 함께 하신 거죠. <웃음> 얼마, 언 어, 뭐, 언론 읽으면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게 번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원역, 원문과 꼼꼼하게 대조해서 살펴보면, 그렇게 번역한 연유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번역하기도 쉽지 않다 뭐좀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류가 날 수밖에 없도록 번역한 과정에는 그그 그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다 그냥 후대에 그게 잘못됐다 함부로 판단하고 그 표말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젊은 세대에서는 한글 개혁 성경의 문체 자체가 경전체로 되어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우리말이 가령 영어와 비교할 때문어체와 구어체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잘 쓰지 아니 하는 한자 단어들이나 한문투의 표현들이 문체와 더불어 성경을 깨닫고 나간 일에 관련해서 젊은 층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도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 뭐 표준 세 번역이니 세 번역이니 공동 성서니 뭐 이렇게 쭉 현대어 성경이니 현대인의 성경이니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성경 영광과 관련 영감과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그게 더 이제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웃음>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또 교회만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신자들이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런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부모로서 소명을 이루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는 어린이 성경이 있으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성경을 잘 알아서 자녀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려면 가르치면 제일 좋, 좋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린 자녀의 수준에 맞게 성경의 진료와 교훈을 우리말로 담은 그런 어린이 성경이 있다면 더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이제 뭐 갤더스 보스의 그 사모님, 캐서린 보스가 어린 그 성경 우리가 본 적이 있죠. 나눠서 다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훌륭한 어린이 성경은 반드시 훌륭한 신학자나 목자가 쓸 수, 목사가 쓸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 중에 어린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성경의 교훈을 쉽고도 아름답게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런 번역자가 나왔으면 좋죠. 우리 고백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야 된다.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성경을 안 읽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영어로 성경, 영어 성경을 보는 것도 한편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영어 성경, 영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분명히 이제 이게 동기와 목적이 중요해요. 항상 이 동기원 목적이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 공부를 해야 돼. 자기가 뛰어난 거를 보이려고 그런 공부해봐야 아무 열매가 없. 열매 아무튼 복음 강설은 결국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거고 신자들이 홀로도 한 함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무로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본문을 원래 이제 개혁자들은 성경 전체를 쭉 그냥 풀어서 가르쳤어요. 목적 설교를 하지 않았다. 쭉 풀어서 가르요하나님이 결과를 내시길 바라. 이게 그냥 이게 이게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성 성신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본인이 다 내려놓고 또 들어야 되고. 예? 그, 그거지. 방법론에, 방법, 방법론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늘, 그, 이제, 그런 정서가 중요한 거죠. 진짜 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가? 뭐 때문에? 왜 무엇보다도 먼저 그걸 읽어야 되는가? 그런 확실한 의식이 있고, 각오가 있어야 돼. 기도하게.